선물이에요 선물? 고마워. 네네. 아. 아. 지상이 오늘. 여보세요. <웃음> 펑션파크에서 만나가지고. 여기 산갈거예요 여기 산. 와. 브이로그 브이로그. 와. <웃음> 가자. 편집이 짜이죠 응. 걔 일직선으로 가면 된다니아 여의도에서 온다고? 그럼, 그러면 럼그 화사역에서 만나. 일단 여기 산에 가서. 거기 또 애들이 많으니까 캐나다 프로 선수가 온대요. 땅브라이 돌리시는, <웃음> 예, 돌리시는 캐나다 프로. 와. 예,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죠. 그럼 렛츠고 고고. 예, 네, 지금 여기서 왔는데 비가 <웃음> 안두마오시 예, 네, 비가 왔는데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네. 가보자. 네? 있기 있는데 비가. 비가 와서 지상이랑 일단 밥 먹고 밥 먹자. 예, 밥 먹고 스쿠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여기 다 있네 태현아. 어,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저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웃음> 비리 산 오신 거예요? 어? 여기 산? 어 여기 산인가 여기가? 네. 네. 어. 어 다행히 비가 그쳤어. 세게 젖고 기다려. 아, 안저도 충분히 높이 나오잖아 그치? 네팔 응. 접고 팔을 접는다는게 드는거지 어, 말 그대로 네, 들어 어, 어. 끌어올려 네. 몸이 같이 뜨면 네 몸도 같이 스쿠터도 ]지. 같이 이렇게 끌어올려야지 지금처럼만 하면 돼 지금처럼만 음. 지상아 손 안들어 그리고 아까처럼 힘차게 뛰어야 되는데 안 아니, 속도가 뛰잖아 속도가 안 났어요 방금 아, 속도가 안 나도 네가 펌핑으로 끌어당기면 되는데 그냥 펌핑 자체가 힘이 없어 파힙 거의 다 됐어 태연이 알니 아, 한.. 한달이가 하는 거 같은데 한 달이나 했어? 거의 그 정도 한거 같아요 계속 한발 착만 돼요 1일 차에도 한 발만 되고 오늘은 더블 파랑파힙만 해야겠어요 더블 파랑파힙파힙 바힙 힙바 자, 지성이 펌핑 펌핑 아이다! 나가할 나가할래 편집하면 돼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찬이 <웃음> 됐다. 아 너무 빨라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더 빨리 어? 너무 낮아 아, 너무... 가자 옆으로 들리지마 오! 어, 아. 와! 성공! 스 아, 비 오면 억울한데. 그쵸? 이거 뭐? 이거 뭐? 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그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안멈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거 잠깐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아, 어 운이 와, 운이 와.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웃음> 지로, <웃음> <오케이. 웃음> 이비 오는 나는스키딩 제가 또 관계 좋아 보여줄게 e s t a b 이거 어디서 나왔어이거지금 비가 얼나 많이 고있 아파크다 젖었어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웃음> 파워 슬라이드를 할수있어록 파워 어. <웃음> 아. 아 아까 비 잠깐만 와가지고 밥 먹고 잘 탔는데 그제? 아어다 젖었네 그냥 요 애들 편의점 갔어? 네 그럼 안돼. 요나 편의점 하려고 했는데 버리고 버리고 갔어? 현민준 이리 와봐 파워 슬라이드 멋있게 해봐 들어줄게 I, I, I, 봐아 I, 아 I, I, I, I, I, I, I, I, I, 가 I, I, 가 I, I, 가 I, I, 와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I, 어느 정도 이제 다 말랐네 비 오다가 컵을 힐. 아니, 평화로운 여기선 파크. 평화로운 여기선 파크 저기 한 마리 날라간다. 위에는 치킨이 날라다니고 치킨? 통닭 통닭도 통닭도 맛있지. 통닭 소금 쫙 집어가지고. 어쩌가 약간 아. 그렇지. 봐봐. 좀 와! 밀면서 뛰니까 잘 되지? 예. 네. 아, 우리 지상이 오늘. 아. 같이 뭐야 플랫을 너무 잘하잖아 플랫이랑 똑같이 해야지 와 오늘 지상이랑 여, 여기서 와서 얘뭐 고쳐주고 막 이랬는데 오늘 한거 일단은 어, 일단 테일이 자세 교정 자세 교정 어아 근데 플랫을 너무 잘하는데 왜 저런 데서 잘안 될까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이 이 기물들의 모양을 잘 보고 한번 이렇게 뛰어봐서 네. 고쳐야 될걸 본인이 알아야 돼 아. 처음에 저게 왜 안됐냐면 내가 말했잖아 어, 저게 미워가지고. 피라미드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잖아 네. 그러면은 올라갈 때는 이네 몸이랑 빠랑 붙는단 말이야 간격이 네. 근데 내, 저기를 이제 지나면 내려가잖아 네. 그러면 손을 이렇게 밀면 그냥 멀어져 어? 그지 밀면서 테이립을 하면 뛰면 멀어져서 못 밟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붙이면서 간격 유지한 상태로 고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라고 아, 응? 그래야지만 저기를 탈수 있는 거야 내려얼 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어, 그러면 뒤로 무조건 발라당 아니면 발목 나간단 말이야 근데 한번 했으니까 더잘돼 아까 전 너무 깔끔하게 안 됐네 한번어한번더 어, 해봐 순간 그렇지 어. 근데 뭔가 좀 약간 축축하였 느낌이지? 야, 비는 안 오는데? 스키 그치? 음. 스키. 스키. 스키. 스키. 야 이놈의 스키 라워그로 넘어 볼 꽂히는 거 아니야? 어. <웃음> 딱쓰리 <쓰레기>. 해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얼굴 맞을 뻔했어 야, 빗방울이 되게 굵어. 확 쏟아지겠다. 이번에는 진짜 굵은 비가 오네. 에, 을빠트이지 어. 어쩔 집에 가야 되겠네. 왜? 아빠 왜어드랍 영상 보야 주고. 이제 이 스쿠터 제겁니다. 내 건데? 아니 제 거예요. <웃음> 내 거야, 제 거예요. 아, 진짜. 완전 와. 역시 브라이나 이너드 이런 거 많이 하면 빨리 깨져. 응 빨리 깨져. 싫어. 안녕. 응 태연아 안녕?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응. 지상이 오늘 얘계세요 아, 그래. 네. 뭐 어, 지상이랑 같이 한 브이로그. 응 다음에 또 보자. 안녕세요 <웃음> 안녕. 안녕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웃음>